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 해요. 오늘은 거북이를 접어 보겠습니다. 거북이는 꼬리 부분을 눌러주면 은 몽글몽글 앞으로 기어가는 거북이에요. 자, 거북이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자, 여 노란색 거북이를 접어 볼 건데요. 이 노란색 부분 위쪽으로 해서, 반, 펼쳐주세요 반대도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펼쳐서 다시 뒤집어서 이거는 이제 반대면이에요 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편도 접었다 펼쳐주세요. 그냥 노란 색종 면을 했을 때 이런 모양, 이선 그대로 접어주세요. 삼각주머니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날개, 여기 날개 부분을 똑같이 접을 건데, 한, 날개를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접어 올려주세요.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다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선. 여기 선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중심선에 맞춰 접는데 여기 선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고 펼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대로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은 잘 맞춰서 꾹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접 선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내리면서 접어주면은 그 모양 그대로. 뒷면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올려주고 다시 접어서 내려주는데 선 부분까지만 여기도 접어서 올려주고 접어서 내리는데 선 부분까지만 펼쳐서 여기 선 나온 부분대로 맞춰서 내려주세요. 이거 거북이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각, 맞춰주는 게 거북이 다리 만들 때더 예뻐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옆으로. 요 정도, 여기 부분을 맞춰줘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 삼각형을 접어주는데, 여기 맞춰서. 이 상태에서 이 펼치고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 표시된 선, 이거를 이렇게 바깥 부분으로, 바깥 부분으로 해서 접어 올려주세요. 여기도 여기 선대로 펼치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대 부분으로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죠 뒤집어서 여기도 여기랑 맞춰서 접어주고 이쪽도 부분이랑 맞춰서 접어주면 되겠죠 접어주고 펼쳐서 접어이렇 펼쳐서 뒤 집어서 다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이겠죠이제 여기 부분이 앞발, 다리앞앞다리 앞발, 앞다리 여기를 접어서 올려. 여기도 선대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이 음, 부분을 여기 이제 여기 선에, 선 이렇게 맞춰서 살짝. 살짝. 여기도 맞춰서 살짝. 이 부분 여기 잡고서 여기 뒷면도 똑같이 다른 면이나오고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이 뒷다리 부분은 여기를 겉에를 살짝 접어서 넣어주세요. 또 살짝 접어서 넣어주세요. 얼굴부분을 여기, 여기 끝부분따 살짝 위에 가지고 한번 접어서 다시 접어서 올려주고 다시 여기 끝에 살짝 접어서 내려주세요. 딱 뒤집으면 거북이 머리 지금 상태로는 안겨못 기어갈 기억, 뭐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거북이 머리 눌러준 다음에, 거북이 뒷다리, 여기 사이 부분, 사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거북이 머리 눌러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네모 모양이 돼,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꺾어서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곡선 부분이 생겼죠 여기를 꼬리 부분을 살짝 살짝 살짝 누르면은 거북이가 앞으로 전지 이거 누가 더 빨리 가나 전지 전지 귀여운 아기 거북이를 접어봤어요 친구들도 재밌는 종이접기 만들어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